네, 이번 시간 은 견적만 해볼게요. 그 네번째, 아니면 다섯번째, 잘 모르겠는데 자, 페라리 로마입니다. 로마와 롬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울시로 예를 들면은 어, 서울민국이니까, 서울에는 해태라는 상징이 있죠? 그와 마찬가지로 롬, 이 라는 어, 이탈리아 수도도 로마라는 여신이 있대요. 그 인격화된 어떤 신이, 상징이 있어가지고 그걸 로마라고 하고 어 지역 이름은 롬. 근데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하면 로마. 좀 복잡한데 그냥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얘가 그 60년대 70년대 그잘 나가던 이탈리아를 상, 생각하면서 얘 디자인 큐가 슬로건이 그라 라노바 돌체 비타 하면은 그 다시 아, 좋았던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이죠. 라 하면서 누바하면뉴 불체 비타, 인생 아름다워 이런 거니까. 그리고 얘의 디자인 랭귀지가 언더스테이티드 엘라강스 해가지고 그 별로 티내지 않는 우아함, 꾸안꾸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. 이걸 보면은 그 이거의 형제차라고 할수 있는 게 폴트피노인데 폴트피노 보면은 굉장히 우박스럽고 맥이 뭐 같고 상어 같고 막 그런데 얘는 보면은 어떤 댓글에서 보니까 어, 페라리에서 만든 에스톤 마틴 같다는 평이 있던데 어, 저는 그 말이 참. 동의합니다. 어... 그래서 음...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한 거는 겉에는 초록색, 이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을 되게 잘 표현하려면 이렇게 짙은 아주 칠흑 같은 초록색이 나왔는데 색깔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뭐 페라리, 롤스로이스, 벤틀리 이런 애들은 가격을 안알려주니 안 알려주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겉에 카본을 누르고, 휠은, 어... 저는 밝은색 휠을 좋아하기 때문에,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갈것 같은데, 이게 더 나아 보이네요. 저는. 그리고 브레이크 캘 휠... 캘리퍼 색깔은 노란색으로 갈지 아, 갈줄 알았죠. 근데 페라리는 예외예요. 페라리는 왠지 은색이 좀 멋있기 때문에 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 캘리퍼 색깔은 뒤에 테이 파이프 어 이거는 기본이고 스포츠 에그조스트랑 블랙 세라믹 에그조스트라는데 이거는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그냥 왠지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눌러하겠습니다. 얘그 파워트레인이 딱그 F8 트리뷰토보다는 낮고 그 포르토피노보다는 위에 있는 딱 중간 단계의 그 운전의 즐거움 막 그런 걸 알려주는 운, 그러니까 그 팔방미인이라고 할수 있죠. 잘 나가고 뭐 둘이 넷이더 어쨌든 탈 수는 있고 뒤는 못 한다 보지만 짐도 의외로 실리고 빠르고 어, 전천후 다 되는 어, 전투용 베라리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시트는, 그, 데이토나 시트가, 워낙 유명하죠, 페라리는? 이걸로 하고, 색깔은 투톤으로 있는데, 어 얘는 빨간색과 검은색, 그리고, 얘는 빨간색과 검은색, 흰색, 이렇게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서, 얘로 하면 제일 예쁘더라고요, 제 눈에는. 이, 하얀색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딱 들어가는 게, 약간, 그, 부가티 실온에 보면 이렇게, 막, 파티션을 나누는데, 그런 느낌도 나고, 좋습니다. 4분이 지나갔네요. 빨리 하겠습니다. 인테리 어 업그레이드 카본,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이거 안 하면은 안 팔릴 거예요, 차가 스티칭도 어, 이 흰색에 맞춰서 흰색을 어, 넣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사이, 가죽과 가죽 사이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패싱지 디스플레이도 얘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기서 내비게이션도 입력해 줄 수도 있고 진짜 그 옛날에는 원래 두 명이 타는 이유가 앞에 뭐 커브가 뭐 있고, 뭐 앞에 사슴이 있고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, 여기서 이런 게 있으면은, 이 차에 지금 몇 마력을 내고 이런 것도 알수 있고,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, 여러모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생색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엠, 엠브로이덜, 엠브로이덜드, 엠브로이덜드 하면은 자수.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건 아마 매트를 안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알루미늄을 하면은 이렇게 구멍도 뻥뻥뻥 뚫려 있어서 멋있습니다. 고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. 자, 이렇게 돌려 볼 수가 있던데 360도로. 어떻게 하는 거지? 삼면이 주도 엑스테리어요왜안 되니? 삼면 주도가 아니잖아. 아 됐다. 자, 꾸미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분수인데 뭐죠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2천 2000... 2년에 이탈리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도둑이 많았던 것 밖에는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눈이 되게 나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안경을 깨뜨려가지고 그... 안경을 쭉 제작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눈이 나빠서 막 시력이 마이너스였는데 어렸을 때도 그... 잘안 보였던 그... 왠지... 수영장에 눈 나쁜 사람들 수영장 가면 은막 무섭잖아요 막 소리도 웅웅웅 올리고 눈도 잘 안보이고 안 그런 어,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때, 이탈리아를 갔을때 자, 그런거는 별로 알,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볼까요? 실내는 좀 너무 옛날 컴퓨터 게임 그래픽 같아가지고 실내... 실 익스테리어는 여기도 아마 이 색깔이 아닐텐데 빨간색이 들어갈텐데 아닌가? 여기까지만 빨간색인가요? 이건 좀 약간 미스네요 그... 그래서 외라인은 보르, 고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가격도 별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릴게 그게 많지 않고 남은 시간에는 키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옵션을 내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. 그 이거는 굉장히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의 단점을 하나 해, 해보자면은 유튜브의 시승기를 보니까 그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을 그 물리적 버튼이 아니고 터치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물리적 버튼이 아니고 터치라 그래서 그리고 다 이런 것도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고 이것도 완전 테슬라 같죠. 왜 이런 거 없었죠? 옛날에 페라리. 여기도 그러니까 총 디스플레이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얘도 되고 이 마네티노는 레이스도 있다고 합니다. 다섯 가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옛날에 보면은 옛날 그, 페라리 보면은 수동 기어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H 자 모양으로 이티드 기어, 매뉴얼 기어가 시프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양만 따와서 자동으로 바꾼는 것에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이 생긴 게. 자.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게 많이 있지 않나요 워낙 훌륭한 브랜드고 워낙 완성도 높은 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타보지 않고 이렇게 견적만 내보는 거 견적도 내볼 수 없네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번에 견적만 내볼기회는좀 약간 맥 빠진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제가 원래는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022년 새로 나왔더라고요, 이렇게. 지금 있는 모델의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, 이는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. 어, 미니는 R56 그때가 제일 난것 같아요, 디자인이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